안녕하세요 이세상의 모든 것을 리뷰하는 리뷰어 호용 PK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볼거는요 갤럭시 S20 f 입니다이 FE가 팬 에디션의 약자여가지고 기존의 갤럭시 팬들이 선호했던 기능들을 함축시킨 에디션이라고 합니다 과연 삼성에서 팬들이 선호하는 어떤 기능들을 넣어줬는지 하나하나 알아가고요 마지막에는 제가 이거를 사용을 해보면서 느꼈던 점들을 정리하면서 하, 조금 아쉬운 점들도 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클라우드 라벤더 색상이고요. 이번에 클라우드 네이비, 클라우드 민트 클라우드 라벤더, 클라우드 레드, 클라우드 화이트 이렇게 다섯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기존에 삼성 갤럭시가 원래게 조금 색상으로 많이 만났잖아요. 근데 이번에 색깔은 잘 뽑았다는 평들이 굉장히 많아요. 매트한 재질로 코팅을 해놔가지고 이게 손에 땀이 차거나 했을 때도 지문이 진짜 안 붙습니다. 이게 첫번째 이제 팬 에디션의 기능이라고 해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쨍한 색상을 좋아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색깔이 빠진 파스텔톤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 취향은 아닙니다 카메라는 트리플 카메라를 탑재를 했고요 우측에 보면은 홈 버튼과 볼륨 버튼 상단에는 마이크로 SD 카드로 1테라까지 확장 가능한 슬롯과 심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칸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스피커 마이크 그리고 C타입 단자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노치도 되게 슬림해가지고 시원시원했고요 컬러도 준수하게 표현을 해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또 이제 두 번째 팬 에디션만의 특징인데 120Hz 주사율을 탑재를 해줬습니다 확실히 부드러워요. 이게 120헤르츠 주사율을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본 사람들은 60헤르츠 주사율이 좀 답답해 가지고 이게 120헤르츠를 너무 그리워하게 된다고 하는데 저는 120헤르츠를 처음 써 봤거든요. 어떤 기분인지 이제 알것 같아. 물론 전력 소모가 조금 더 일어나기 때문에 60헤르츠로 조정도 할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외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스마트폰 내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요 일단 스마트폰의 가장 중요한 두뇌를 담당하고 있는 칩셋 같은 경우는 스냅드래곤 865를 탑재를 해가지고 가장 최신 칩셋을 탑재를 했어요 램은 6기가 용량은 1 2 8기가고요 확장은 1TB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도 괜찮게 설계가 됐다 보니까 게임의 끊김이나 이상이 없었습니다 진짜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팬 에디션만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게 배터리 용량입니다 배터리 용량이 4500mAh 에요. 이게 기존 플래그십 모델 s 2 2 4000mAh 였다는 걸 보면 확실히 신경을 써가지고 팬용으로 만들었다는 게 느껴집니다. 당연히 25W 고속 충전도 지원하고요. 15W 무선 충전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무선 배터리 공유까지 지원을 하니까요. 이건 뭐 s 2 2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물론 포기한 게몇 가지 있는데 그건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방수 등급은 IP68 등급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팬 에디션 네 번째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 트리플 카메라와 전면 카메라예요 후면에는 12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 그리고 1200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 800만 화소의 망원 카메라고요 그리고 전면에는 무려 3200만 화소의 카메라를 탑재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면 카메라보다 전면 카메라 화소수가 더 높은 거를 처음 봐요 셀카를 많이 찍고 브이로그나 이런 자신의 일상을 담기를 좋아하는 요즘 사람들을 딱 겨냥을 해가지고 만들었다는게 느껴지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전면 카메라로 브이로그를 하면 어떨지 한번 나가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이렇게 카메라 테스트를 위해서 바깥에 나왔습니다 지금 셀피로 셀피모드로 찍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이 화면에 나오는 거는 화질도 괜찮고 컨트라스트도 괜찮고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화면 후면으로 찍어볼게요 이게 지금 이제 일반 모드로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광각으로 바꿔볼게요 이게 이제 광각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광각 같은 경우는 OIS 기능이 없어가지고 일반보다 조금 더 흔들림이 심할 수도 있어요 OIS 같은 경우는 일반 광각이랑 망원 이두 개만째 되돼있고 초광각에는 탑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확실히 OIS가 탑재된 일반 광각이 초광각보다 흔들림이 덜합니다. 망원도 OIS가 탑재가 되어있다 보니까 좀 흔들림을 잡아주죠. 자 이렇게 카메라까지도 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SE20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FE를 내놓을 수 있었는지 보자면 당연히 포기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근접 센서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근접 센서 대신 뭐 가상 근접 센서 라고 해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이게 언제 사용 되냐면 전화를 받거나 할때 이렇게 했을 때 얘가 꺼지는 기능이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가상이다 보니까 꺼지는 빈도가 가끔 가다 오류가 나기도 합니다 안 꺼지기도 하고 좀 반응이 느리거나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문 센서를 광학식 지문 센서를 탑재했습니다 손가락에 물이 묻었거나 하면은 잘안 먹힌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터치 인식에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사실 평소에 이렇게 손가락이 떨어진 상태에서 터치를 하게 되면은 전혀 인식에 문제가 없는데 두 가지를 붙여서 뭐 사진을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할때 조금 인식의 오류가 있긴 있더라고요 이거는 추후에 삼성 쪽에서 펌웨어를 업데이트를 해주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럼 제가 거의 한 일주일 정도를 사용을 해보면서 느꼈던 거는 괜찮아요 일단 짐은 안 붙는 거 너무 좋고 주사율 120Hz 인게 너무 좋고요 카메라도 딱 필요한 만큼 적당히 있어가지고 컨텐츠를 만들거나 할 때도 아주 좋습니다 특히 OIS를 탑재를 해준게 그래서 사실 마지막 총평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점수를 주기 전에 이번 영상은 KT 토커로서 KT로부터 이 S20 FE를 대여를 받아가지고 만드는 리뷰 영상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KT 관련 홍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KT샵에서 갤럭시 S20 FE를 구매를 하게 되면은요 제휴카드 할인을 최대 108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요 KT만의 다양한 5G 요금제에 따라서 다양한 혜택들이 더 추가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요 이 자세한 거는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광고는 짧게 마무리 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갤럭시 S20 FE에 점수를 주자면 3점을 주고 싶네요 괜찮은 스마트폰인데 디스플레이 3.0으로 이번 영상을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